궁녀 신참이라는 이유로 산이의 목욕 시중을 들게 된 덕임은 우연히 산이의 튼실한 복근 때문에 욕조로 그만 입수하게 된다. 그렇게 며칠 후 덕임은 궁녀주들과 군반 파티를 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자이기와 함께 그녀들의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는데 <끝> <끝> <끝> 아 진짜 잘었다 우리 고구마도 더 구울까? 어디 있군밤 냄새가 체질이나 좀 제대로 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 오랜만이다 어. 그들이 <웃음> 여기가 소주방인 줄 아나 <웃음> 어, 아, 찬이는 덕임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야외에서 군밤을 구워먹는 국녀들이 괘심해 보인다 덕이 <웃음> 화났을 때 얼굴 같다 당장 감찰 상무를 불러오겠습니다 잠깐, 됐다. 하우나 저것들이 지금 군밤을 굽고 있습니다. 괜찮다. 예. 아, 나 아까 오다가 겸사서 나으리 봤다? 겸사서 나으리가 그렇게 좋아? 당연하지. 우리 나으리가 안 멋지다. 그거야? 난문간들보다무간들이더 멋지다. <웃음> 저 나인이 뭘좀 압니다. 당연히 샌님같은 겸사서보다야 저같은 무관들이 훨씬 더 듬직하고 튼튼하여 이렇게 저렇게 부채들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합니다, 저. 쌀두가 많이? 그 정도 짊어질 만큼 튼실한 사내가 최고야. 야, 우리 나우리가 밥일을 얼마나 잘하는데? 웃기시네,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아무것도 모르면서. 감히 궁녀들이 뭐야? 이런 어? 음당패설을 일삼아 당장 감찰상공을 불러오겠습니다. 됐다. 석임이 <웃음> 너는? 어, 왜 이렇게 굶떠아 글쎄 내가 사모하는 분은 누군데? 우리가 아는 사람? 문관도 물관도 아니라면. 빨리 대답해봐. 설마. 내관? 내 반은 안 되지. 어머. 너희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?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세손 저하야. 난 정말 몰랐어. 덕이가 저하를 사모하다니. <웃음> 정말? 응. 난 저하를 사모해. 저를 사모하는 동궁의 지밀라이저 들으셨습니까? 방금 성나인이 저를 사모한다고 말했는데. 어? 저 어디 가지저 어허. <웃음> 아, 좋구나 <웃음> 덕임이 사모한다는 말에 실성할 정도로 좋아하는 산이 반면 덕임은 중궁전에서 동궁으로 가라는 하명을 받지만 서상궁은 별당으로 보내게 된다 너 초천됐나? 의로의 어, 이럴... 응. 이로운 강아지집 누가 쓴 걸까? 아바마마께서. 저하. 키우던 개에게 손수집도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리 해달라 졸라서 현판까지 붙여주셨지. 왜 놀란 얼굴이지? 저하께서 돌아가신 세자주와 이야기를 하시는 건 처음이라. 보여줄게 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다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당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야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?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.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. 혹시 소인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? 너에겐 보여주고 싶어서. 전하께서 아직 동공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. 너에겐 들려주고 싶어서 이 꽃을 모든 게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갑자기 꽃 구경을 하시옵니까 꽃이 다시 피었구나 두번 다시 못볼줄 알았는데 덕이마예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제발 날 사랑해라 사니와 덕임은 별당에핀 꽃나무의 운명처럼 연모와 사별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것만 같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옷소매의 숨겨진 복선의 추측에 대해선 조만간 해석 영상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